메딕 없으니까 천천히 해요 오삼님. 나이스네 어. 방어에요. 어리 이온다. 밀렸어 이인 같아요. 예. 왜 가기예요? 아, 아니 레왜 <웃음> 던져요? 오우. 살려도 돼요? 이렇게 가까이인지 몰랐네. 안돼요 저 말아요 얘들.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오우. 됐어. 어, 이 외곽이라니까 그그 참. 저 외곽이라 얘기했어요. 저 살려주세요 어디 가요? 나이스키 e e p a p e